바라바랑 바라방 바라바랑 바라방 니아야 바라바라 바라방 오늘은 은행을 터는 날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를 왔다 이 말씀 바라바라 바라방 거기 자. 거기 도둑놈들 멈춰 너희들은 포기겠다 아니 뭐야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따라와 멈춰 수사. 야, 김희야, 너 멈췄지? 들켰군. 오기 전에 도넛 가게에서 하나 훔치고 오는 길이야. 무슨 소리야? 여자의 마음을 훔쳐놓군. 들켰군. 조문할 응. 어째... 때 멈추는 게 좋을 거다. 아! 아니, 경찰이 왜 있는 거야? 저기요. 잡았다, 요놈들 저희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잡아요. <웃음> 아니, 진짜... 진짜 없어? 어이없는 사람들이네. 저희... 지... 이 옆집에 저희 여기 이 동네로 이사왔다고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뭐? 진짜 생사람 잡고 있어 우리 이사온 건데 여기 맞아. 우리 집인데? 뭐요? 여기가 우리 집인데? 뭐야 왜 같은 동네야 아이. 그래 맞아 왜 같은 동네야 너희 노렸지 경찰서 털려고 뭐 경찰서를 왜 털어 <웃음> 아니에요 뭐 경찰서를 떨어요야리아야 여기 경찰 별로 없는 곳이라며 왜 경찰이 우리 옆집이야? 저, 경찰님 그래 여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경찰님들도 그래 그렇다 여기가 경찰님 집 그래 아안 되겠다 리아야 경찰 집을 미리 들어가서 파악하자 우리가 도둑질하기 쉽게 오케이 그래, 다빌려와 아! 경찰네 집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구경이나 해봐도 될까요? 구경이 아니라 잡혀가는 거야! 들어가! 들어가! <웃음> 아니 잘못한 게 없다고! 어, 오. 소원아! 여기 사실 경찰서다 이 녀석들! 오! 깔끔하다! 와 여기 경찰네 집은 도둑들을 가득히 좁게 만들었나봐! 그래! 오. 우와! 여기 방이 막철장져있다 음. 리아야! 리아야! 너딱 어울리나! 들어가 봐! 명배사 니야야 면에 왔어 니야야 여기서 못 나가 <웃음> 여기 너하 나의 신혼집이야 멍청 <웃음> 녀석 니야야 <야>, 제발 불러줘 <웃음> 신혼집 잠가버렸다 니가 훔쳤다고 말해 어어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는 경찰이 들 조사하는 곳 조사하는 곳은 아니고 신고를 받는 곳이지 무슨 일이시죠 여러분? 아 이제 아 네? 어. 무슨 일이시죠? 어 그게 그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내일 은행을 도자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? 음 마침 잘 오셨군요 저도 마침 그쪽들을 잡으러 가려던 참이었거든요. 아, 어. 아 일석이조네요 이거. 갈게요. 콧구멍에 폭죽을 찔러넣어야겠어요. <웃음> 그건 조금 잔인한 거 같은데요? 그건 그 공원인 거 같은데요? 경찰 맞아? 경찰 맞아? 자 그리고 오, 여기 사이렌 효과가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. 그렇지! 음잘 음, 만들었네. 2층은 뭐지? 오 약간 음. 감옥 효과. 여기 뭐야? 이 철장 같은 느낌. 어플리스? 이것은 취조실이다. 어 취조실? 어, 느낌 어, 맞아. 있는데? 자, 어? 어, 아이고. 어 위에 CCTV도 있어. 오, 아니 어. 너 무슨 잘못을 했니? 하 <웃음> 어? 도둑이 왜날조해 어쩐지 너그 관상부터 좀 많이 훔치게 생겼어 <웃음> 네 얼굴이 더하하하하지 <웃음> <내가 어땠어? 웃음> 응? 어, 어. 그래. 않으면 어떻게 어, 어, 아. 하하하하 아네아요르루는이 도넛지를 닮았어요 얼굴에 구멍이 난것 같아요 뭐이 녀석 거짓말을 <웃음> 말하고 있구만 아. 어, 얼굴에 빈틈투성이란 얘기구만 천번 <웃음> 네? 도둑놈들 그나저나 너희들은 새로 이사를 왔다고 했지? 네 음. 너희 집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경찰서만큼 이쁜 집은 없을까 음. 아, 아, 아, 저희 집 되게 좋아요 경찰님들이 보면 은 놀랄 걸 저희 집 되게, 되게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저희 사실 이렇게 보여도 신혼부부거든요 어떤 집에 저녁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자 저희가 여기 저, 저희 집이랍니다 아, 저희는 주식이 이슬이에요 네. 여기서 이렇게 이슬을 먹으면서 내일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? 여기 상의를 하고나죠 도둑질해? 아니까 그러니까 어... 어... 야 뭐라고 들면 해봐 어... 어... 어... 그게 어, 도둑질이야 어 일단 저희는 이렇게, 이렇게 술을 한잔 많이 한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? 술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네 아, 건강이 음. 걱정되는구만 제 친구 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잡혀가서 한잔 했죠 아, 여기는 어? 그 진실의 어? 방이에요 네그그 어? 그 동료가 한 명이 배신을 해서 <웃음> 여기 으이. 앉혀놓고 설마! 고, 고문? 여기 피, 피 아니야 이거? 아니. 살인 현장인가? 아니에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지? 케첩을, 케첩을 먹여줬어요 아 케첩이구나 네 케첩을 먹여줬어요 제 아, 친구가 좋아하거든요 아,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야지 어 착한 일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, 그치 많은 돈을 가지고 갈수 있거든요. 야 그렇게, 뭐? 야,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. 딸들, 네, 네. 여기 위에 있는 돈이 떨어지는 이건 뭐지? 다 훔친 돈인가? <웃음> 어, 어, 여기 <웃음> 돈이 왜 <몇> 세네? <해네? 웃음> 어, 어, 너무 많이 훔쳤나? 아, 저희의 마스코트 강도 마스크예요. 아,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생각하는 방, 생각방이에요. 네. 오 이게 절대 재떨이는 아니랍니다. 투덜구나 <웃음> 음, 아, 스모킹 아리아. 아, 네, 저희 단대안 피는데 지금 왜 있지? 아 그리고 여기는 어그 은행을 해킹해서 이 CCTV로 봐요 저희가. 뭐? 맞아요. 네, 해킹해가지고 음 거기 저기 경찰들이 있구만 하면서 파악하는 곳이죠. 맞아요. 너무 터치하면 게... 안 되지. 응. <웃음> 아 그리고 이 방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. 네, 나중에 오세요. 아, 아, 그조사 <웃음> 있어 아, 아 이게 저번에 턴 은행 금고인데요 통째로 갖고 왔지 뭐예요 저희가 맞아요 아이, 아, 그냥 비밀번호 맞추기 힘들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통째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주시던데요 아어 네, 저, 저희 근데 이 안에 있는 돈은 아직 만져보지 못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비밀번호가 총4 0자리더라고요자 <웃음> <웃음> 저희 집 소개는 끝났습니다 여매나 절대 2층은 못 올라가게. 어, 여기 그럼. 계단방은 뭐지? 뭐 아, 할까? 저, 아, 아니에요. 뭐 저희가 화장실이에요. 그냥 잠자는 방이에요. 화장실이에요 <놀람이> 맞죠? 화장실이 급했는데 절대군 <놀람이> 아, <놀람이> 아, 아니요. 거기 똥냄새 엄청나요. 어? 아, 똥냄새 엄청나. 아, 여기. 나 비염이야. 여기, 여기 책 보는 곳이에요. 들어가지 마세요. 아, 강용사. 이게 다 뭔가? 어? 야, <웃음> 쭈쭈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 아, 들켰네? 아, 아 들켰네, 어쩔 수 없지 님들도 보내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리아, 도망쳐! 이, 이 녀석들! 아, 불법 아, 비, 무기 소지까지 해? 하필 이사 온 집이 왜 옆에 경찰들이 있냐? 리아, 빨리 도망쳐! 리아, 나 비밀 장소 알지? 거기로 도망쳐! 어딘데 거기가? 아! 아, 아, 거기? 알았어 저 경찰들이 절대 모르는 그 비밀장소 맞나? 그치! 아지트가 들켰을 때 마지막 비밀장소야! 아, 그래, 그렇지! 여기야! 거기, 거기에 딱 숨어있으면 아무도 몰라 여기서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 보일 수 있, 있거든! 어? 볼숨 음, 오셨어! 이 녀석들! 기다리고 있었다! <웃음> 야, 바보죠! 아까 총볼때다 봤어, 여기! 아, 아, 그래, 짬 이것도 모르겠는데 콧만갔다대 너네 경찰을 아, 쑤셔버릴라니까 경찰님 네. 여기는 뭐하는 곳인지 소개시켜도 시켜도 될까요? 네 응.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서 망보는 거예요 음. 근데 이미 와버렸군 그그그 <웃음> 그, 그, 그, 그르네 소용이 없는 공간이잖아 이게 아닌데 아 리아야 우리 정말 재수 없다 그러게 어쩔 오, 수 없다 이사 온 곳이 바로 옆집이 경찰집이라니 송찬 아저씨들! 사실 저는 얘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군 <웃음> <웃음> 그럼 이념에만 타! 서로가자! 네야잘 지내 그래 그래도 우린 까부니까 만 같이 가야지 <웃음> 그럼 그래? 난돈 챙기고 갈게! 저 송찬이 <웃음> 오세요! 저희는 징역 몇 년인가요? 오늘은 징역 100년이다 100년이요?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 자 어쨌든 오늘 도둑집 vs 경찰집 만나보았는데요 누가 더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